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밑둥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어 이렇게 탈락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오늘은 봄나물의 왕이라고 하는 두릅을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두릅이라고 하면 세 종류가 있는데요 어 시중에 흔하게 마트에서 볼수 있는 나무두룹이 있고 땅에서 나는 땅두룹이 있습니다 땅두룹은 독할이라고도 불리는데 뚱 부분에 줄기라고 해야 되나 땅속에 묻힌 부분이 좀 길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개두룹인데 흔히 뭐 시중에서는 엄나무순이라고도 이렇게 많이 불립니다 그러면 일단 손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밑둥을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어 이렇게 탈락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거다 로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밑둥을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일단 손으로 깔수 있는 부분만 까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까지지 않는 부분은 칼로 칼로 살짝 이렇게 밑둥을 어, 돌려 깎기 살짝 하시면 되거든요. 돌려 깎기 한 후에 남제 십자 모양 칼집을 이렇게 살짝 넣어주면 버리는 부분 없이 해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손질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드릅 같은 경우에는 쓴맛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물에 조금 담가 놓으시면 조금 그런 맛이 좀 빠지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쓴맛을 이렇게 빼려고 물에 담가 놓으시면 두릅에 있는 그런 맛있는 영양분이나 그런 것도 같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조금 조심하시고 이쪽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건 뭐 특별히 익으면 거의 식감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하셔도 되거든요. 뭐 간단한 거지만 어 영상을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